번역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러 손을 거쳤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여겨온 것은 구마라 집이 404년에 번역한 상대 번역연대가 떨어지죠 지금 마하바냐바라밀경 27권과 408년에 번역한 같은 이름의 경 10권인데, 이름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거기 나온 대로 27권이고, 하나는 10권이에요. 그래서 그 권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전자를 대품반야, 후자를 소품반야라고 한다. 또이 반야 사상을 요약한 마하반야 바라밀 대명주경.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독송하시는 반야심경에. 그런데 그 거기 보시면 현장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 번역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응? 그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이바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이 반야바라밀다경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하죠?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그렇게 하셨지. 네. 대장경에는 마하가 없어요. 중간에 어디서 끼어넣는지 희한하게 마하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리고요 근강반야바라밀경 이게 근강경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구마라집 번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계에 속하는 경전들을 별역본이 있든 없든 총 16회 600권으로 집대성하여 번역한 것이 7세기 중요 현장의 대반야 바라밀다경, 줄여서 반야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야경을 다 보시려면 600권을 보셔야 돼. 예? 네? 하루에 한 권씩을 보신다 해도 600일이 걸려.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요. 불교 공부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나온 신수장, 신수장경이 있는 대장경이 그게 크기가 이만한데 3단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깨알같이 찍었는데 한문으로 띄어쓰기도 없어요 이거. 그게 한 권이 한 권이 보통 막 1700, 800만 이래요 페이지수가 3단으로 찍어 그러면 다 뒤에 거다 빼버리고요 뒤에 거 빼버리고 80권만 잡으면 80권 예? 그러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1800페이지다 그럼 36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한 5페이지 정도 돼야죠 대충 잡아서 그럼 한문으로 깨알같이 쓴 거를 말해요 예? 하루도 안 빠지고 5, 6페이지씩 읽어가야 80년이 걸려 80년 걸리는 거예 그러면은 대장경 80권을 띄는 거예요. 런데 요새, 요새 사람들이 신문들 읽기 싫어하잖아. 텔레비로 뉴스 보고 치우지 않냐. 그러면 그 깨알 같은 게 이렇게 본다고 다 뜻이 이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언어 장사가 하루에 5, 6페이지씩까지 하루도 안쉬고 80년을 읽어가지고 끝내는 거예 아니, 불가능한 거야.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예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믿을 만하면 믿지. 그러는데 불교를 막뭐 불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이야. 예? 네? 불교는. 그 이제 한참 그냥 들었지 듣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 당신 무슨 경 읽어봤냐 그랬거든? 예? 그 불교 굉장히 잘하는데 무슨 경 읽어봤냐 했더니 아 말을 못해 그 무슨 경 읽었느냐? 그말그 경전도 안 읽어보고 당신이 무슨 불교를 아는 책을 하냐냐 그랬거든? 예? 공부를 해 봐야 무슨 예 틀리든지 맞든지 얘기를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렇게 잘하는데. 그랬거든. 그게 당신은 둘 중에 하나네 그랬더니 뭐요? 당신은 자, 당신 생각도 없이 예, 자기 생각도 없이 그죠 남이 하는 얘기만 그저 덜렁덜렁 믿고 따라가는 그런 속빈 인간이거나 그잖아지 생각도 없이 남이 이럴 테니까 그냥 예? 그거 옳다고 응? 주소 듣고 그대로 외워내는 그런 속빈 인간이거나 예. 아니면은 공부도 안한 사람이 아는 채를 스스로 속이는 인간이거나 자기 자신을둘 중에 하나냐. 어느 쪽이야. 그랬더니 말을 못 해. 예? 그러더니 또 뭐라 하냐면,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뭐또 뭐? 예수는 부활을 했는데, 예? 석가모니는 부활을 못 했지 않느냐? 이거 예수는 부활을 했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네 말도 맞다. 근데 부활이 뭔데 그랬거든. 아니, 어떻게 부활을 했길래, 죽은 자 하루, 하루 만에 말이야. 직계제자가 가서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냐? 어떻게 부활을 했길래? 그거 아세요? 예? 네? 아, 부활을 한 예수를 직계제자가 몰라봤다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잘못인데 아 그거야 세살먹은 어른데도 하루 정도 지나서 얼굴을 안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내 더도 말고 그 부활 얘기 자꾸 고지 말고 삼국유사나 한번 읽어봐라. 뭐 삼국유사 저 뒤에 가면 말이야 우리나라 과거 스님들 부활한 스님들 세다 거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그분들이 다 부처님 부처님 했지. 예? 예, 당신같이 그런 이론 안 내놨다. 그게 예, 네. 이저 당신 기독교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와서 무슨 전도를 하든지 해라. 예? 예 어디서 민, 마디 주서 듣고 와가지고 하지 말고 음. 아무튼 전에는요, 어떤, 어떤 끈질긴, 끈질긴 사람이 이 여자가 둘이 있었냐면요. 절을 저 제가 그때 이제 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인데요, 그절 앞에 서가지고요, 에? 저한테 서가지고 기독교 믿으라는 거야. 나 절에 다니는 거 뻔히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말 하지 말래 나한테. 그뭐또그래 여자 둘이요 여자 둘, 여자들. 예? 헐리그랬대. 그,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이, 저, 대웅전 앞에를 데리고 가가지고, 대웅전 앞에 앉았거든? 얘기를 해봐라. 뭔데? 그랬더니. 불교를 똑똑히 알고 믿으라는 거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예? 예수는 뭐, 유대로 보내고, 예? 석가는 인도로 보내고, 공자는 중국으로 보내고,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뭐를 믿든 간에 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네? 아 그러냐. 거기까지는 내가 몰랐네, 그랬지, 또? 고맙다. 네. 그럼 이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란 게 틀림없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당신이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 그랬대. 그렇대. 네? 그렇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뭘 어떻게 하든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 맞지? 거 네? 고기는 대답을 하네. 아, 요지껏 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하는 것만 아느냐?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서요, 제가 뭐 깡패는 아닙니다만, 때려주도 둘을 핫건을 쳤거든. 대웅전 앞에서, 배원 한 대씩 쳐서. 나 원망하지 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웃음> 그랬더니, 맞고 말을 못 해. 예? 네? 게안 가냐, 이제? 어. 가서 기도 잘 해라.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나한테 얻어맞는 기도를 했냐. 그래. 그리고 나서는 안 와. 그리고 나. 근데 웃기만 하지. 예, 아무튼 여러가 이이 이 불교 얘기하는 것까지 하는데 재밌는 게 많아. 한 번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목사도 있었고 신부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하,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말 있죠. 그 말을 불교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불교 내가 공, 내가 공부한 불교는 없다고 했지 내가. 아, 불교 자비의 종교 아니냐고. 자비의 종교 맞다. 근데 그런 말이 없냐, 이거라, 이제. 없지. 아니, 몰라. 나, 나, 내가 뭐 자, 대장경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없어. 그럼 자비가 뭐냐,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물을게, 그랬거든. 내가. 그 원수를 누가 만들었냐, 그랬자. 원수가 어디서 나왔냐? 원수가 원수라는 개념이 자기가 원수라는 개념을 세우는 거 아니겠죠?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원수로 여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원수가 된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지가 원수를 맨어놓고 지가 사랑하느니 불교는 아참서 야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랑할 원수가 어딨냐? 만들고 사랑하는 거냐, 복잡하게. 안 만들고 치우아 않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본래 없다. 불교의 경전에는 원수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 몰라, 나오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다안 나온다 그랬지. 그게, 이게 저, 제가 이저 반야경 같은 걸좀 배운 덕분 아니야? 제가 이 들었는데, 들었어, 그냥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어느 그 고, 이, 이 저, 이, 요새는 자꾸 큰 스님 하는데, 나큰 스님, 너 모르겠고. 그랬더 저, 공부 많이 하시는 건노 스님이 여행을 가는데, 그 옆에 젊은 이제, 그, 저, 이제 좀 광신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이제, 예? 그래가지고 자꾸 스님, 이노 스님들 가는데 찝적거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제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가 네그네 그네 하나님은 저저저뭐그 요새는 점잖게 화장실 그러지만 옛날에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네네 그네 하나님은 뒷간에도 계시냐 이렇게 된 거라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제 뭐야 그저제이 이제 비방한다고 이제막 예, 난리를 치니까 이스님이 조용하게 우리 우리 부처님은 뒷간에도 계신데 그러거든 조용하게 그니까 러 옆에서 듣지도 못했잖아 이 젊은 친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한 모양이라 그이제 그러니까 승객들이 보니까 이쪽은 막 점잖게 노스님들 앉아서 표정도 나도읽어러지 않고 그냥 서 하는데 이 젊은 애가 혼자 날려보서 승객들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이 자꾸 단절이고 하는데 불교라는 게 말이에요. 이 반야, 바냐, 반야가 있잖아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혜. 지혜는 사람을 가라앉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뜨게뜨게 뜨기, 하는 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경 이거 다못 읽으시잖아. 저도 다못 읽어요. 재금생에 저것 읽고 죽기는 틀렸어. 어, 그러니까 <웃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액히스를 가지고 공부해가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만들어드린 것도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이, 이 여기에 공통된 것을 지금 뽑아 드리는 거거든. 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중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대품반야, 소품반야, 반야신경, 근강반야, 바라밀경 이게 근강경입니다. 이게 이네 가지 경전이 가장 애독되고 연구되어 왔는데 현장의 반야경으로 보면. 대품반야는 제2회, 소품반야는 제4회 반야신경은 제10회, 금강경은 제9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무튼 반야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다. 600권이면 옛날 같으면 저거 지게도 못 져. 권수가 600권인데. 지금은 요 저게 저 대장경 대장경이요. 대장경이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 <웃음>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 CD 한 장에. 대장경이 그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 봐야 저거 뭐저 CD에는 뭐 흑백밖에 더 들어가나? 동영상도 아니거든 저거. 그 CD 한 장에 들어가. 있어. 옛날에는 다른 건 관두고 반야경 600권만 옮길래도요. 수레가 있어야 옮겼는데. 지금은 대장경 그냥 CD 한장 여기다 탈락 넣고 가면 끝나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저도 요새 전부 저 컴퓨터 가져오지,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이것도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연필로 써드리려면 며칠 써야 돼. 근데 두두두둑 치기 이거 뭐, 뭐, 뭐한 시간이 치는데 뭐. 시대는 좋아졌는데, 시대는 좋아졌는데, 몰라 그만큼 또 잃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얻은 게 많다 보면. 아무튼 반야경은 대승 경전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라 이의 사상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비교적 중요시 되어 온 것들을 위주로 하여 그 골자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상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첫 시간이니까. 여덟 번째 중에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도 했거든 제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네. <웃음> 네. 네. 이제 주요 사상으로 가십시다 2페이지에 600권이나 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주요 사상을 뽑아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이제 옛날부터 반야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뽑아드린 건데. <웃음> 그래 사실 600권이나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사상을 뽑아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옛날부터 막 이런 것이 가장 주된 것이다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제일 먼저 대승의 찬양이라고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초기 경전이라는 방증이거든, 이게. 나중에는 대승을 굳이 찬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퍼졌으니까. 처음에는 대승을 잘 모르니까 대승을 자꾸 찬양해야겠죠. 이제 반야경의 사상은 우선 소승에 대해 대승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승에서는 외도뿐만 아니라 대승에 대해서도 그것은 결코 불설이 아니라고 논박하였다. 이 소승이라고 불리운 사람들, 그 대, 대승인들에 의해서 소승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승을 절대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정통이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옛날부터 불설, 비불설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지만 대승에서는 이에 결코 굴하지 않고 소승을 사경가라고까지 부르며 대승을 찬양하여 소승의 반박을 절복하려 하였으니 그것은 가장 먼저 성립된 이 반야경이 그 선두를 달린다 하여도 반이 아니다. 이제 이 반야경이 지나고 나면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처음 나온 경전이니까 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대반야바라밀경권 49에서 60일 사이에 대승계품 걔는 그, 이, 저, 가보다네에요 대승계품, 변대승품, 찬대승품 등을 특설하여 대승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 저, 반야경이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대승을 찬양하기 위해서 품을 설정하는 일 같은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제 2회에 해당하는 방광 반야경에 수보리어, 대승이란 육바람이래다. 육바람이 나오죠? 또한 대승이 있으니 모든 다란이 문과 삼매 문과 수능엄 삼매와 내지 허공제 해탈 무소착 삼매이니. 이건 전부 이제 삼매의 이름인데, 이 중에 이제 수능엄 삼매 같은 것은 수능엄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히 밝혀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승 경전에는요 삼매의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지 그 삼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는 건 설명이 없는 게 상례죠. 그러니까 삼매 이름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것뿐이지 그 삼매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 경전상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삼매 이런 것이 보살의 대승이다. 또한 대승이 있으니 내배공내지 무유공이다. 이게 이제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소승까지는 없었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육바라밀이 나온다든지 달아니 뭐 수능엄 산맥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공도 말해요. 공도 더 세밀히 파고 들어가 지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을 파악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육바라밀 곧보살마살의 대승이다. 이게 자꾸 바라밀로 바뀌죠,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릴 때 오로지 세 존만이 마하연입니다. 마하연은요, 그 옆에 마하야나. 마하야나가 대승이란 말이죠. 이것을 한문으로 쓴 것이 마하연입니다. 마하란 것은 원래 의미상으로요, 글자, 그 단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마하라는 건 크다는 말이고, 야나라는 거는 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올라타고 가는 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의미상으로 바하란 것은 모든 하늘, 세간, 인간, 아수라 위를 뛰어난 것이요 연, 야나죠. 야나는 허공과 같으니 허공과 같아 무량, 무왕수 중생이 구호를 받음이라 그러므로 마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하고 야나의 뜻이 어쨌든 간에 제일 뒤에 말이 그 말이 진짜예요. 온갖 중생이 다 구호를 받는 것이 대승이지 소승에 왔다 소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제도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아요. 대승에 와서 같이 불교를 하자 하면서 이제 그 보살 사상에 나오면서 대승이 모든 중생을 끼어 안게 되는 것이죠. 등으로 나와 대승은 곧 모든 보살이 행할 바육바라미이며 결국은 불이라고 한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다른 대승경전에서도 대승을 이와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반야경에서 풍까지 특설하여 이토록 대승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곧 반야경 성님의 시기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면 물론 성격상 외도는 물론 대승을 마설이라고까지 극구 반대하였던 소승을 논파하는데도 그 뜻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을 대승이라한 것은 유부의 유사상에 대해 볼때더 그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건 대승의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예, 반야경에서만, 반야경에서만 대승 초기의 경전이기 때문에 대승을 찬양하는 품까지 특설해서 놓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초기 경전이 지나고 나면 대승 찬양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야경에서처럼 풍까지 특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특수교법의 제창이 나오는데 다음은 대승으로서 특수한 교법의 제창을들수 있을 것이다. 반야경이 위와 같이 성립된 것이라면 이엔 대승 불교로서의 어떤 특수한 교법이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예를 알아보면 대품반의 고노에는 보살의 대승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소승에서도 있었던 교법인 37도품, 그 다음에 공산매 등의 삼산매,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이런 게 있죠. 근데 다 아시죠? 이거는.